메커니즘부터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내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우, 세워지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내리고. 손가락에 이러이러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팔로이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내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리고 하나 둘이렇 다섯 여섯 일곱 내이고게이렇렇게여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이게 이렇게. 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이이렇 하나, 둘, 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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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항상 유지가 되게요 e l 항상 유지 y well, very 섯 e l l very well, very w e l 내리고 r y well, 돼요. r y well, v e r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쓱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쓱 밀고,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쓱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네돨. 옮기고, 오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하나 둘셋네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네. 네. 다시 올라갑니다. 올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일곱 올리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리고 둘셋네 다섯 이게 손이 펴지면 네. 힘힘빼 보세요 힘빼 보세요 팔힘 손에 팔에 손이 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너무 과하게 안 내밀어도 돼요. 달림이게. 다시 이제. 하나, 둘, 자기 칸 들어가고.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다시. 쉬었다가.